보고서 마법사 중 뒤늦게 요약 옵션이나 오름차순 정렬을 안했음을 깨달았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시 삭제하고 마법사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다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내용을 봤는데 아, 오름차순 정렬을 실수로 안한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 여기 눈금자 서로 눈금자가 서로 만나는 이 네모칸이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정렬 및 그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정렬 및 그룹화가 안 된다면 이 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렬 및 그룹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및 그룹화에서 이제 지금은 그룹화를 업소명으로 했고 오름차순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든지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렬 기준 제품명을 오른차순 해줘야 되는데 실수로 안해줬다. 삭제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렬 추가가 있습니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도 없다면 그룹을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추가를 눌러서 제품명을 눌러주시고 오른차순 혹은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보기에서 보고서 보기 해주시면 오른차 순이든 내린차 순이든 정확하게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학계와 총학계를 지워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학계와 총합계를 딜리트키로 지우고 이제 보고서 마법사에서 합계나 평균을 체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합계와 총합계가 적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레이블로 합계를 적어주겠습니다. 로고서 디자인을 보시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시고 합계를 적어주겠습니다. 합계. 테두리를 눌러서 서식에서 글자색을 검정으로 해주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쪽을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보호소보기에서 선이 가려지지 않는지 확인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이제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을 넣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판매수량에 합계, 판매금액의 합계를 넣어주면 되죠.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 복잡하됐죠업으면 바닥 글을 눌러서 컨트롤 V,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여서 중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을 넣어줄 거면, 여기에서 바로 함수를 써도 되는데, 한이 좁으니까 컨트롤 원본에서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는, 네, 썸, 썸, 가로열고 맨 뒤에 가로 닫으면 됩니다. 다시 판매 금액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원본에서 는, 썸, 가로열고 맨 뒤에 가로 닫으면 됩니다. 이제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복사 보고서 바닥글을 누르시고 컨트롤 V 적당한 위치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합계는 총합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와 총합계는 정렬에서 맞춤 오른쪽으로 맞출까요그 다음 판매 수량을 선택해서 맞춤 왼쪽이 좋겠죠. 판매 수량을 선택해서 맞춤 왼쪽 이제 썸함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서보기를 해주면 값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이 가려졌죠? 마우스 오른쪽 잔 보기에서 3줄을 선택해서 길이 경강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선택해 주시고 맞춤 위쪽 3줄을 선택해서 크기 공간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선택하시고 맞춤 위쪽 이제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그래로 화려지네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하시고 탐시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위아래로 약간 줄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주기 선택하시고 여기는 여기 공간이 없네요. 아래를 내려서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웃도 오쪽 그리고 떠보기를 하시면 가려진 부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합계로 정확하게 보내신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총합계가 아니라 총평균이라면눈 써놓으시면 안되고 여기에는 AVG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평균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이 부분도 AVG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보고해 보기로 하면 평균이 보이신 걸볼수 있죠. 소수점 자릿수가 보이지 않게 알려면 디자인 기에서 평균 값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보고서 보기로 했을 때 소수점 자리가 잘 사라진다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형식을 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보고서 보기 하면 또 득점 자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